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범띠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5월달 양력으로 5월달이죠 5월달 운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5월달 운세가 어떻게 되나 뭐 전반적인 거다 봐드리는 거예요 띠발 운세는 오히려 좀 보기가 좀 편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명리학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중률이 조금 높겠죠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음 어디 봅시다 금전운은 글쎄 참 여기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음,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한 것에 음 저기 막 처음에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운은 범띠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음, 범띠들은 금전운이 좋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사업으로 한다고 본다면 음, 문서를 잡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이구 범띠들 좋은데요 인사형인데 어, 인사형 형살이죠 어. 근데, 좋다고 너무, 저기, 막, 경고망동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외관상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음, 내가 그걸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보조카드 뽑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연애운을한번 봅시다. 연애온. 음! 연애도 할수 있겠는데? 어디 봅시다. 연애운, 애정운이죠 한마디로. 아, 애정운. 어이구 저기 막 사랑 괜찮은데요? 뭐 재미와주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 아신나게 아니 쉬나, 신나신나신나게 쉬나. 돌아다니는데?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게 금사빠야? 어왜 그러냐면 금방 달아올랐기 때문에 금방 씻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좀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연애에도 어, 연애는 즐거워요 일단은 일단은 즐거운데 조금 아쉽다 어, 근데 그왜 아쉽냐면 이것도더 하고 싶고 저것도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한번 봅시다 어떤지 음. 자, 금전운은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범띠분들이요, 용맹하지. 여자든 남자든. 뭐, 범띠가 팔자가 세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한다면은, 범띠가 팔자가 센게 아니고요. 범띠가 잘 되면 진짜 잘 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범띠들이요, 대체적으로요, 배우자를, 배우자도 잘 만나. 근데 저 범띠인데 배우자 못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요, 범띠여도요, 저기, 뭐야, 인류 원진? 원진을 갖다가, 그, 끼고 있으면요, 배우자, 저기, 싱글로 오래 살아. 음.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누가 주병진도 인류 원진 있죠, 안문승도 인류 원진 있잖아. 어, 그다음에 또 누구지? 박수 홍 인류 원진 있잖아.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원진 인류 원진이요, 가족하고도 안 좋다라는 거야. 범띠로 태어났는데도 원진 있으면 안 좋고 그 저기 뭐야, 닭띠 해나 양력으로 9월달에는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범띠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범띠들은요 금기가 들어올 때 좋지가 않아. 금기가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라고 한다면은 8월 양력 8월하고 9월이에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 8월달에는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고요. 어 저기 막 9월달에는 사기 사건 사고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그 저기 막그 그런 게 많다라는 거지. 음. 자, 어디 한번보시죠 당하지 않으면, 어, 당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에 내가 등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범띠, 뭐, 범띠 사기꾼 많은데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많은 게 아니라, 수단이 좋지. 어, 수단이 좋아요. 음, 뭐, 범, 사기꾼이 뭐, 범띠만 있겠나? 모든 띠에 다 있어. 어, 모든 띠에 다 있는데, 왜 범띠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욕먹냐라고 <웃음> 한다면은, 범띠들은요, 그 약간 다혈질이야 욱하고 뛰어드는 게 있거든. 어 소띠도 사기꾼 많아요. 근데 소띠들은 뭐야 가만히 있잖아. 어뭐 용띠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호랑이 호랑이가 용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드는 게 티가 나서 그러는 거지. 뭐용뭐소뭐 뭐지만 뭐? 호랑이띠라고 사기꾼이 많고 막 그거 뭐 용띠라고 뭐 그러고 막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용띠 운세에서 용띠 막 똑똑하고 사람 괜찮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용띠 성격 못 됐다고 그런 거예요. 용띠여서 못된게 아니라 사주의 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 용띠라고 다못 됐나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그리고 제가 리딩 하는 거는요. 그냥 보편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야. 어, 막 이렇게 꾸디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소시민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되지요네 어디 한번 봅시다 자 금전적인 운은요 <웃음> 새로 투자하는 거는 글쎄 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그래갖고 새로 투자하는 건좀 조심해야 돼요. 어, 왜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어,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돈을 갖다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면 그것도 아직도 시기상조다라는 거예요. 좀더 기다려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애를 쓸 거야. 또 범띠들이 활동력이 좋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주변에서 열개한것 같은 거야. 야, 너뭘 그렇게 과하게 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범띠라고 다 그런가요? 암튼, 그렇게 움직이는데 다그 눈에 띄어, 범띠들은. 음. 그러니까, 이돈 받는 거는요, 솔직히, 당장은 힘들어요. 받을 돈이 있다면. 음, 받을 돈이 있다면 당장은 힘들고, 어, 금전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여러 추진력 같은 게 있잖아. 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이래,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갖고, 금전은 그래도 잘 풀리지 않겠나? 음. 뭐 받을 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내지 않겠나 싶어요 그 중에는 저기 막 기다렸다가 다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음, 받아내야 되는 거 있고 만약에 줄 돈이 있다면 어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어디서 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나도 모르지 어디서 생기는지 엄마가 주나 그럴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뭐, 부모님이 재산이 뭐, 넉넉할 수도 있지.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돈 없는 분들, 어디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어, 다는 아니야.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떨어질려 떨어질 수도 없지. 그렇지만 부모님이 조금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가야 될 곳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금전 관리는 조심하라. 라는 거지. 음, 근데 갑작스럽게 돈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돈이 필요한 게 생긴다 할지라도, 음,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자존심 상어 빌리기도 그렇고, 음, 여러분들이 좀... 근데, 해결은 돼요. 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있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그것도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치, 뭐, 가족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가족의 지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금전 같은 거는. 음, 받을 돈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 천천히 받, 천천히 받으면 어, 거의 다 받아요. 어, 받을 돈은 거의 다 받겠다. 음, 뭐 격에 따라서 달라 음, 자 아... 그렇다고 사업은요 나, 내가 아까도 그랬죠 만약에 지금 사업 새로 시작하신 분들 어. 어 처음에 괜찮아요. 어 괜찮지만 조금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아닐 수 있어요. 어 그렇다 해도 결과가 아예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 어, 코로나 뭐는 끝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 그 저기 막. 반은 반은 성공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놀고 마신 게 아닌가? 음, 너무, 너무 많이 놀고 마시면 그렇다. 금전적으로 조심해야겠다. 융오락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은안 그런 사람 빼고 응 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느라고 돈을 갖다가 탕진해서 나중에 월말에 결선해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적자가 났어 마이너스야 장사 우리 달 오늘 저 이번 달에 장사 잘 됐는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썼으니까 없지 응 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저기 막 미혼이신 분들 이쁜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마이너스 날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어, 저기 막 여러분이 그 여러 그여러그 돈을 갖다가 아, 안쓸땐또 되게 안 써. 근데 또쓸 때는 막 대책 없이 그냥 여, 막 주머니가 막 열리는 거 아니야?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비상금으로 써야지 했던 돈을 갖다가 음, 이 여자한테 홀려서 그냥 홀라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런데요? 라면 내가 아까 초장에 인사형이라고 했죠? 인사신 사명인데 인사도 형이에요. 왜 인사가 왜 형이냐라고 하면, 인사 잘했는데 왜 형이에요? 라고 한다면, 인사를 잘하니까 형이지? 자, 어디 보자. 이는 호랑이고요. 사는 뱀이에요. 어. 근데 오행이로 따지면 은 목하고 화예요. 어, 불, 목생화. 그니까 뭐야. 내가 그렇게 일을 갖다, 불은 뭐야. 날라가는 거죠? 없단 말이야, 나한테. 날라가 버리고 없는 거야. 그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갖다 다 날린다라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가 다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흥 오락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뭐, 라비 같은 거 인사치례 할 때도 적당선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음, 문서운도 있지 않겠나라는 건데 문서운도 이렇게 내가 꼼꼼하게 변호사 튼튼한 놈 써가지고 내가 꼼꼼하게 볼 자신 없으면 누군가 꼼꼼하게 봐주는 돈 주고서 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호랑이들이 덜렁덜렁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꼼꼼하게 조항 같은 것도 두번세번 번 살피다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 아, 호랑이띠들이요, 올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연인이 생기는 운은 맞아요. 음, 연인이 생기는 운은 맞는데, 이게 연인이 생기다 보니까, 어, 대책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 연인이 생긴 게좀잘 보여야 되잖아. 그니까, 좀그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뭐 직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어, 내가 돈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 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 라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가 있다, 없다? 화소연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라 라는 거죠. 연인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다 배우자 감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내년 배우자 운을 보려면요. 한 3년은 3년 운을 봐야 돼. 왜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년과 내후년도다 같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1년짜리 운이란 말이야. 1년짜리 운 갖고서 이 뭐, 너는 내 운명 할수 있어요? 아니지 싶어. 왜 그러냐면 내년에 가면 은 내년이 그 뱀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내년이 용이죠 아, 죄송해요. <웃음> 내년에 용띠인데 용띠해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 저기 이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올해 돈 관리를 잘해야 내년에 어 그래도 방국계나 낀단 말이에요 어 내년에 자리를 잡아 올해 잘해야지 근데 올해를 망치면 내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왜 내년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월살로 넘어가 버려 올해 잘 못하면 월살로 넘어간다는 건뭐예 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올해를 갖다가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돼. 특히 언제 이, 이 저기 막이 저기 막 화기가 가득할 때 어, 여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저기 막 입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스로 알아서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이 범띠들이 막 기고만장하고, 막, 날뛰는 경향이, 나쁘게 말하면 막, 어, 그, 굉장히, 기분, 업이 너무너무 잘 돼. 우리 그, 카톡에 그, 기분 업 임티 있잖아요. 그거 같다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라, 5월달은. 아셨죠? 각별히 조심해라. 언제까지 조심해요? 라고 한다면은, 음, 5월달, 6월달, 7월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칠월달 음, 조심해. 오 6, 7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서부터 안 조심해야 되네요. 그만안 조심해야 되는 게야덜 조심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각별히 조심해라. 어, 왜, 그, 범띠들은요, 항상 머리에다가 조심, 만사, 부려, 튼튼을 읽어갔다. 계속 외우고 살아야 돼. 음. 어, 복을 타고났다 해서요. 이 복, 타고난 복 언제까지 써요? 타고난 복도요, 45세, 50살 넘어가면 점점, 점점 소멸이 돼. 어, 내가 타고난 복이 있을 적에 빨리 기반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 아셨겠습니까?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금전적인 운은요, 음, 야, 죽으란 법은 없네. 직, 장 그, 사업, 사업 같은 것도 막, 어, 막, 지금 사업장이 되게 어렵고 막, 내가 꼽혀뒀던 그 돈이 막 들어가는 마당이거든요? 근데 또용렇게또또 또, 또 살아나는 운이다 싶어 근데 막 그거 살아난다고 해서 경공망동 하지 말아요 살아난다고 경공망동 하면 다음달에 복병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어, 항상 조심해라 자 그럼 애정운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이 다른 카드로 할게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 어디 보아 보아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음. 금전, 여기는 계속 금전 문제네.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너무 유흥오락을 갖다가 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라. 노는 것도 좀 적당히 놀아라. 라는 거예요. 음. 여기 이 범띠들이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노는 것도 잘 놀고 일할 때도 또 열심히 하긴 또 열심히 해. 근데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저기 뭐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이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네 다된 밥에 코 파트릴 수 있다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내 배우자를 갖다가 서운하게 할 수도 있다 배우자를 갖다가 외롭게 둔다 라는 거예요 내가 놀러 다니느라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배우자를 갖다가 섭섭하게 하면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어, 서운한 감정을 갖다 가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뭐가 어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다면은 이게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마음속에 쌓여 어, 마음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외롭게 두지 말아라 배우자가 외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갖다가 조금 더 아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외롭게 있다 어, 까딱 하다가는 어, 싸울 수도 있겠다 싸우, 싸우고 끝나는 거면 다행인데 어, 싸우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배우자가 나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시기가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면 우리 이제 가정이 어떻게 돼? 정막해지죠. 어, 그렇게 되면 내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음. 각자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계신 분들은 너무 유혹을 하게 빠져서 내 배우자를 갖다가 외롭게 두지 말아라. 결혼을 했으면 내 배우자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책임과 의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뭐~ 저기 뭐~ 싱글이다. 어~ 싱글이다. 돌싱이다 하는 분들도요. 어 마찬가지에요 너무 유흥오락에 빠져있지 말아라 너무 유흥오락에 빠져있다 보면은 진짜 놀다가 어 과로로 쓰러질 수 있어 과로로 <웃음> 쓰러진다는 말은 어, 그냥 저기 말할까 과로로 진짜 내가 확 뻗어 가지고 약, 먹어야, 약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심각하진 않아. 심각하진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네. 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과로를 하면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 저기 적당히 적당히 놀아라라는 거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저기 막 적당히 내몸 컨디션 가, 봐가면서 놀아라 라는 거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쪼들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쓰다가 내가 건강에 데미지가 올수 있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라. 어, 왜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오면 어디에있는가라고 한다면 심장에 이상이 오겠다. 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인사형이니까 갑자기 어, 심장이 빨리 뜬다거나 어,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음, 근데 뭐큰뭐 병원에 실려 가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결은 해 주지. 어 그러나 병원에를 안 실려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장 쪽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어 저기 뭐그 돈도 돈이지만 건강을 돌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범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어그 띠별 운세는. 어, 매달 있으니까 다음 달 이맘때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